칼을 쳤기 때문에 1점, 아, 1승입니다. 오오. 칼을 마지막에 쓴 사람이 공격자예요. 준비, 프렛, 알레, 아, 알레함에 시작. 준비, 프렛, 알레! 아, 자, 공격성으로 이번에 칼을 못 쳤어요. 네. 준비, 프렛, 알레함 출발했지만 멈출렀고 남성분은 흰색불 켰기 때문에 무용 처리됩니다 프알레자 네. 먼저 여성분은 출발했지만 흰색불 무용 준비 잠시만요 준비 프알레 알레 와, 공격 성공합니다. 자, 남성로는 도망가는 입장에서는 막고 들어가죠. 네. 그래. 알레. 오! 아! 아! 들어왔습니다. 박대. 자, 마지막 1점. 손에 땀을 쥐고 요래윗 알렛 자 다시 자 조금 힘빼로 하겠습니다 서로 자한호세번 하세요 심호흡 안 쉬게 돼 리, 프렌 위. 위, 아래 마지막에 막고 치는 대로 악스 칼을 두번치기 때문에 두번 자, 테이션, 썰은 칼 아래로 비춰서 아수 악스 어습니다